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모음 아어오우으이에에야여요유 그리고 자음 그느드르무부스으즈흐자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모음 잘했어요. 이번에는 자음 잘했어요. 자, 오늘은 거센 소리를 배울 거예요 거센 소리 크트프츠를 배울 건데 이 거센 소리는 세게 내는 소리라고 해서 거센 소리 라고 말해요 소리를 내는 방법은 우선 숨을 들이마신 후 바람을 입 밖으로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요 크트프츄 트, 트, 트, 이렇게요 자 그럼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따라 쓰고 말해보세요 먼저, 크예요. 하나, 둘크 크는 그와 소리가 비슷해요. 하지만, 그 보다 소리가 더 세요. 숨을 들이 마신 후그 소리를 생각하고 바람을 세게 내뱉어요 그럼 크 소리가 나요 자, 이번에는 따라 쓰세요 하나 둘 잘했어요 다음은 트예요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트예요. 트는 드 소리를 생각하면서 세게 발음해요. 자, 검지 손가락을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셋 잘했어요. 트 예요. 다음은 프 예요.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 둘셋넷프 예요. 프는 V를 생각하면서 세게 발음하면 프가 돼요. 자, 검지 손가락을 들고 따라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츠예요츠는즈 소리를 생각하면서 세게 소리내요. 그럼 츠가 돼요. 자,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검지손가락을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따라 쓰고 말해보세요. 하나, 둘, 크. 트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따라하세요. 흐트프 잘했어요 무슨 자음인지 맞춰보세요 뭐예요? 맞아요 크예요 무엇입니까? 맞아요 트예요 무엇입니까? 푸 무엇입니까? 츄 잘했어요 놀면서 배우기 자음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크예요. 잘 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잘했어요. 자, 잘 보세요. 뭐예요? 한번 더. 뭐예요? 푸. 잘했어요. 자, 잘 보세요. 뭐예요? 한번더 뭐예요? 츠. 잘했어요 자, 그럼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그가 아를 만나면 카가 돼요. 카. 자 같이 읽어 봅시다. 커커코코쿠쿠크크키키케케케 케캬커켜켜큐큐큐큐 캬, 캬, 캬, 캬, 캬, 큐. 잘했어요 트트가 아를 만나면 타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터터토토투투트트티 티, 태, 태, 태, 태, 태아, 태아, 튜튜 튜, 튜, 튜, 튜, 튜 잘했어요. 그가 아를 만나면 파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퍼포포푸푸프프 퍼, 푸, 푸, 푸. 피 피, 패, 패, 패, 패, 펴, 펴, 펴펴 표, 표, p e 잘했어요. 추가 아를 만나면 차가 돼요. 차.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 처, 조, 초, 초, 추, 추. 트. 치, 치, 채채 티. 티. 티. 차, 차처처초 추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어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포도, 포도예요, 포도. 차 이것은 차예요. 피아노, 피아노 이것은 피아노예요. 치마, 치마 이것은 치마예요. 토마, 토마토, 이것은 토마토예요. 커피, 커피, 이것은 커피예요. 기차, 기차, 이것은 기차예요. 코, 코, 이것은 코예요. 카메라, 카메라. 이것은 카메라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초, 초 타조, 타조 크기 크기, 키, 키, 조카, 조카, 기타, 기타, 치타, 치타, 파도, 파도, 피리, 피리, 차표, 차표. 파파 파, 파리 파리 쿠키 쿠키 노트 노트 스키 스키 우표 우표 고추 고추 카드 카드 코스모스 코스모스 도토리 도토리 유튜브 유튜브 테니스 테니스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코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마도 아파요. 잘했어요. 다음 문장.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차타고 사자 보러 가요. 누나하고 나도 가요. 사자보고 마트에서 우유하고 쿠키하고 토마토 사요.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고, 버스 타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셔요. 잘했어요. 다음 문장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어머니하고 다이소에 가요. 다이소에서 노트하고 지우개 사요.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우리 모두 배 타고 제주도에 가요. 제주도에서 바다 보고 고모에게 카드 보내요. 잘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이제 버스가 와요. 잘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테니스 치고 야구해요. 유튜브 보고 노래 부르고 세수하고 자요. 잘했어요. 끝!